할렐루야, 어, 저 이번에 어, 코뿔소 목사님이 미국에 특별히 우리 샬롬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 특별히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그때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또더 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또 사모님도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이 모습도 아름답고, 또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가랑을 보고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네요. 그래서 야, 특별히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 샤롱에 와서 이스라엘을 어, 전해주셨는데, 어, 사도행전에 3장 15절에 보면은 생명의 줄을 죽였다. 도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을 온 교회와 성도들과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저는 루키를 읽다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 루키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야 된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루키 그의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받게 되고, 그리고 어 저는 오래 전부터 이제 그코뿔소 목사님이 올리신 그 기도, 그거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 이거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너무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랑이 전달이야 돼서 저도 너무 감동해야 되고 정말 이 마음에 너무 뜨겁고 설레이고 정말 이번에 그 콧불소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부활에 의 증인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틀란타에서 또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선물 콧불소 그 TV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차에 붙여놓고 많은 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전하고 정말 행복하게 행복한 이스라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에 의 삶을 살기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음>